일반전에서 사귄 캐릭은 앵건하면 은 우르프에서도 사귄 거 아, 아시죠? 응 음. 내가 1렙때할수 있는 게 뭐지? 어, 실력으로 커버 칠수 있어 까가 어, 어? 야 이상한 거 남겼어 나 올리고 있는 잭스를 넘기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아칼리 넘겼을 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좋 왔어 또어와 근데 잭플랭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말 넘짐 심한 거같아네 목 f e 맞 작동 좋아. 졌는데. 이파 넘겨. <웃음> 어안 돼. 나이파손 남았어. 아콘 말고. 딱 걸렸어. 어그서다 음. 알찌 바꿔야 되는데 그건 자쿠이사아아? 썸먹는 아칼리 감기 야 정리 할것 같아 겁났지 갈리지지 갈리? 뭐 왔는데? 아 가자~ 아, 리까가 잊어버려~ 옷이 없어~ 아, 유 가야 돼. 그리팀이날 부르고 있어, 어데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용용용 드래곤, 드래곤. 에다 사라졌다. 아 뭐야, 공간에서. 나중에, 나어에 나중에, 나중에, 나에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나와고다 <목소리> 뭐야? 아. 얘 <웃음> 뭔가 보여？주 자고 뭔가 보여줘보여줘여넌할수있 어야지. 뭐야? 뭐야? 어야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저기 안 넘어져? 죠나 저기 있다. 봐봐, 봐이스어 <웃음> 와, 인피가 세상에서 넘쳐. 아, 내 템창 너무 마음에 든다. 최고야. 어. <웃음> 아보아 뭐, 멍 오오 짬와 피즈 있다 피즈 데이가랑 사기캐다 사기캐 야. <웃음> 아 내가 삼아트키 안쓰기 났겠다 갔월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네. 아, 이번 어우, 예측샷. 아, 진또 왔어. 또 왔어. 권박. 보고 온 어? 뭐 안 되고 강하네어 아! 그이앞아 없으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다게는데다 끈다 다 끊어 흐흐다 <웃음> 아이들 저걸 못 보이냐? 뭐야 이거. 죽어! 어? 나한테 왜 그러냐 오오 오. 오, 미친 아이캐 e c k e d the m o t 정말 저 정열 엄청나 t 사용 I'm 자 o t s u 대 e i 잘가? 까. 가 s u 게 하나도 o n 도 t h i 도망 i 그주문력 붙어 있는 거 중에 주문력 아아! 한도어 감사합니다! 너무 <웃음> 넘어왔다 옥그사반는로 온다 흐 그냥 Q. 쿨 놀때마다 계속 중술 껍질 했대 으음 오우 으흐흐흐 오아었네본아말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보아 으아, 보여 으아, 보여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여기냐? 아, 아, 어? <웃음> 야, 맘에 들려. 려 야, 맘에 야, 맘에 들려. 야, 야, 맘에 들려. 야, 맘에 들려. 야, 맘 <웃음> 말춤이라도 쳐드리겠소. 오빠 <웃음> 강력사. 어 뭐야 <번감 남아. 웃음> 어, <웃음> 어, 이거. 이 뭐야 말이유. 나 아! 도망가. 존나 뛰어. 존나 뛰어. 존나 뛰면은 어디 갈수 있냐. 어증을 갈. <웃음> 여기냐. 잡아. 딸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등기발. <웃음> <죽였다, 지발. 웃음> 죽여, 죽여, 죽여, 죽여, 적따래 빨리. 근데 빨리 이거 말고 데거줘요 죽으면 돼. 펜타 어, 없네, 애초에 애초 없네. <웃음> 거긴 막다른 길이라고, b o 아 또. <웃음> 내 과자 어디갔어? 왜 가져가? <웃음> 내 과자 왜 가져가! 아니 <웃음> 얘들아 근데 집앞 안... <웃음>